네, 사월 경기도 교육청 화보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 들어갑니다. 1번뭐 읽으면서 갈게. 요 너무 쉬우니까 한 암모니아 원료로 만들었대. 뭐 하버법 생각이 나야지 뭐, 그렇지? 그 그러니까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니까 기억은 하버법에서 질소 비료 관계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시멘트는 석회석을 원료로 만든 물질로 우리가 건축 자재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의류가 아니고 주어겠죠 뭐. 그래서 답은 예, 사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 요, 실험. 제목스라는 거네. 결국은 열량계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녹였을 때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반응열 관계된 것이 뭐. 따라서 답은, 예, 5번이네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거죠. 예, 이것도 넘어가요. 세 번째, 요, 3번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보면 좋은 게, 이 녹는 점 관계에 다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녹는 점은 첫 번째가 전하량 곱이 클수록 높고 근데둘다 1플러스 1마이너스니까 전하량 곱은 을 같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높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X가 2, 3주기 원소 X, Y, Z인데 X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현재는. 그런데 Y하고 Z는 둘다 1마이너스 니까 17쪽 원소가 되거든. 17쪽. 그런데 Y하고 Z 중에서 녹는 점이 Y가 더 높대. 이유는 Y 이온이 Z 이온보다 사이즈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같은 쪽에 있을 때 이온의 반지름은 내려갈수록 더 커지잖아? 따라서 Z가 더 아래쪽에 있고 Y는 위쪽에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2, 3 족이니까 Y는 플로린이고 Z는 염소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원자번호는 Z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Z가 더 커야지. 그래서 땡! 반대로 써야 돼. 틀렸고. 다음에 Y, Z에서 Y는 우리 전기음성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Y하고 Z가 붙어버리면 전기음성도가 Y가 더 크기 때문에 Y가 음전화를 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 다음에 전기전도성 같은 경우는 Z2는 분자야. 분자는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잖아요. 근데 X는 금속이거든. 따라서 금속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더 있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됐지 그래서 요거 하나 음, 정도 파놓으면 돼. 세이 수업 때한 번씩 들었던 그런 예시 뭐. 다음 넘어갈게. 다음에 4번 문제. 0.1mL 농도 포도당 만드는 과정을 해서 맞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은, 몰농도 정의를 묻는 거니까, 부피분의 용액의 몰수죠. 그래서 학생의 용질, 아, 용액이란다. 용질의 몰수. 어, 그래서 용질의 질량이 아닌 거지 뭐. 틀린 거고. 다음에 내가 0.1mL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드는 거거든? 그럼 포도당은 몇 mL이 있어야 돼? 50mL. 그냥 곱하면 되니까. 오케이 okay? 그런데 거기서 이5 0 m 리몰에 해당하는 질량의 바로 니은이고 니은 구하라 이거거든. 5 0 m 리몰은 1분의 20몰이죠. 0.05몰이니까. 그러면 질량은 거기에 포도당 분자량 곱하면 되지 않니? 180해서. 그럼 뭐몇 그램 나오지? 9그램만 덜면 돼. 따라서 포도당 니은, 니은그람은 바로 9그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학생비는 맞는 거야 다음에 그걸 놓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표시선까지 맞추는 그 실험 도구가 바로 뭐예요? 오케이 부피 플라스크 따라서 학생 시 부피 플라스크는 디귿으로 적당합니다도 맞죠 그래서 맞는 거 B하고 C예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은 약간 알아도오시고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산 요거 할수 있냐 묻는 거야 다음 넘어갑시다 5번 음. 메테인 그리고 에탄올 물이 있어 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한 건데 일단 물은 아니오 하고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면 요두 가지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 그중에서 액화천연가스는 리코파이더 내추럴 가스. 메테인이 주성분이잖니? 그래서 예스니까 애가 기억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러면 애는 니은이 되는 거죠. 뭐. 애는 마지막 물이고. 그러면 기억, 탄소화합 물인가로 이걸 나눌 수 있냐. 이두 개는 탄소화합 물이 맞지. 탄소화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는 물, 아니잖아.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겠지. 그리고 기억은 메테인이 맞고요. 다음에 니은 에탄올은 손소독제로 쓰이는 거죠. 그치?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데 사용된다. 전부 다 맞는 거네.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제 전기분해 실험이에요. 전기분해 실험 자체는 그 전자를 내가 흘려주니까 그 만들어져 있던 결합이 끊어지더라. 그래서 화학결합과 전자가 관여돼 있다는 라 거, 그게 바로 전기분해의 의의가 되는 거고, 그럼 물 전기분해했을 때 각극에서 발생한 기체, 그러니까 물은 H2O인데, 뭐다 암기하고 있겠죠? 전기음성도가 N은 작으니까 플러스, N은 커서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 전기음성도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원자 수의 비가 2대 1이잖아. 따라서 이 녀석이 만약에 하나가 나왔다 치면 산소 원자 2개니까 수소 원자는 4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2가 나온다. 그래서 발생하는 물질의 몰수비는 1대 2다. 그렇죠? 다음 중, 기억과 니언으로 맞는 거. 전각 전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몰수비는 t도 c 일기압, 몰수비도 가능하고, 온도 압력 같으면 부피비도 쓸수 있죠. 전부 다 기체니까. 따라서 질량질량 질량, 밀도는 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고, 그럼 1번, 3번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에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 화학결합에,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뭐. 전자가 관여한다. 전기분해는 전자를 흘려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음 갑니다. 네, 7번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냥 식, 퍼센트 논도는 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그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블라블라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더 빨리 풀고 싶거나 또는 난 수능을 준비한다고 라 생각을 하면 그 식에 고스란히 대입해서 다쓴 다음에 지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식에서 이게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그거 파악하는 게 오케이, 그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다 하나를 비교를 하면 물의 질량, A의 질량, 농도 나왔거든. 퍼센트 농도 나왔잖아. 그러면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건 밑에는 용액의 질량이고 위에는 용질의 질량이고 그리고 곱하기 100이거든. 비례관계만 파악하면 되니까 애는 뭐 나가리 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퍼센트 농도가 몇 배가 됐지? 3분의 2배가 됐잖아. 3분의 2배. 그런데 위에 용질은 A에서 2A로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거든. 그럼 요값 전체가 3분의 2배가 되려면 용액은 몇 배가 돼? 야 돼? 그렇지, 세 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다보다 나가 세 배가 더 크다. 따라서 다 용액의 질량에세 배를 해주면 나 용액 질량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세 배를 해주면 나의 질량이 나온다는 걸 이걸 가지고 뽑아내는 거야. 익숙해지면 식이 이렇게 안 쓰고 머릿속에서 그래서 몇 배가 되겠군 하고 나올 거고 그 정도로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위에 세배 하면 얼마 나오지? 3, 6, 18, 180에 3A는 밑에는 200 더하기 2A 나오니까 A는 오케이 20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A는 20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 하면 다의 몰 농도 구하라 했거든. 그럼 몰 농도는 부피하고 몰수 관계니까 일단 이 녀석 몰 수를 계산하면 화학식량 100 나왔잖니? 따라서 0 2 m o 또는 2 0 m 리몰 그렇지? 그리고 부피, 질량,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로 나눠야 되거든. 따라서 밀도, 전체 질량은 80g이거든. 그러면 밀도는 D니까 얼마 나와요? 오케이 D분의 8 0 미리리터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마지막 몰롱도 계산 갑니다.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그냥 미리리터 쓰자고요. 미리리터. 따라서 D분의 80 들어가고 다음에 미리. 그럼 미리리터 썼으니까 위에는 미리몰 쓰면 되지. 그럼 0 2몰을 미리몰 쓰려면 1000 곱하면 되니까 위에는 2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뭐. 그럼 계산하면 요거 슥슥 지워지고 4로 나뉘어지겠네. 이 4, 5, 20, D 올라가면 요렇게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2분의 5D. 그래서 답은 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몰농도 계산은 기본이니까 요게 핵심이거든. 따라서 퍼센트 농도씩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아 이게 3분의 2배 됐어, N은 2배 됐는데, 그럼 용액이 3 배구나 요거 나올, 요거가 시간 쓰고 한번 돌 정도로 해놓으시면 이런 거에서 그냥 시간을 휙 하고 당겨버리는 거야. 알겠지? 다음 갑시다. 네, 다음에 8번 문제는. 전자배치잖아요. 뭐 2주기니까 후딱 그리자고요. 1S, 2S, 2P까지 짠짠짠. 시간 뭐 2초도 안 걸리잖아요. 2주기 원소래요.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수가가 됩니다. 그럼 2주기 오게 되면 S오비탈 2개거든? 그럼 P오비탈도 두개가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이네. 누구니? 리벨붕탄. 탄소죠. 탄. 아유. 탄소 묻는 거죠, 탄소. 그럼 이 녀석에서. 그럼 N은 전자배치하면 요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에서 X-, 마이너스, 전자 한개더 넣어라 이 뜻이야. 그럼 훈트에 따라서 여기에 딱 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답, 예, 4번이죠, 4번. 오케이? 그래서 쓸 그려놓고 톡톡톡 찍으면 나오는 거니까 8번. 쉽죠? 다음 갑니다. 9번. 예, 세 가지 실험기구가 있어. A는, A하고 B하고 C하고 뭐 등등 뭐 있죠. 이가 퓨렛시죠퓨렛시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거 중화 적정 실험을 할 때, 어쨌든 중화 적정 실험에서는 핵심이 음중화 수소 이온의 몰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OH- 몰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두 녀석은 몰농도에 부피 곱하고 그리고 가수죠. 네가 분자 하나 당 수소가 한개 있냐, 두개 있냐? OH가 하나 있냐, 두개 있냐? 그래서 요 식은 단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몰수를 나타내는 식일 뿐인 거고. 사실 뭐 식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앞에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도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 중화점에서만 이게 이꼬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해하면, 애는 X 몰농도 20mm니까 전체 20X개가 있는 거고, 다음에 0.5몰 농도짜리를 넣었거든. 그럼 NaOH를 넣어가며 반응을 시키니까 기억이 바로 이 녀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 뷰렛. 그래서 기억은 B이다. 이게 보기 첫 번째 건 맞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중화점까지 넣어준 양구 아래. 그래서 내가 얼마 넣었냐 하니까 0.5몰 농도짜리를 4 0 m 리 넣었어.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나오잖아. 그럼 NaOH면 몰? 2 0 m 리몰 그런데 그럼 OH. 1가니까 OH 몇개 있어? 2 0 m 리 따라서 여기에도 수소는 몇개 있어야 돼? 중화점이라고 했으니까 2 0 m 리몰 그러면 N은 전체 몇 밀리몰 있어야 돼? 2 0 m 리몰 있으면 되는 거죠. 수소 하나짜리니까요. 그럼 몰농도는 부피분에 몰수거든. mL, 리터 밀리몰 그냥 쓰면 되잖아. 따라서 x는 얼마? 그냥 1떨어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것은 0 2 5 틀린 거고. 다음에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 양요 값이에요. 2 0 m 리몰 20 미리몰이니까 미리는 1 0의몇 승, 마이너스 3승. 그럼 마이너스 3승하면 얼마 나오지? 0.0이 나오겠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겁니다. 됐죠? 음. 에이, 이걸 뭐휙 보면 넘어가는 문제죠. 다음 갑시다. 10번. 에이, 이건 뭐 단위 질량당 뭔가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매우 심플한 것이. 첫 번째가 NA가 나와 있어서 그래. NA. NA는 내가 치우라고 해. 지기 바로 뭐야? 몰수. 그냥 몰이야, 몰. 원자 몰수. 그럼 실제로 맞춰주면 1g에 얼마 있냐인데, 분자량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따라서 이거 1g이면 몇몰 있어? 32분의 1 몰. 맞죠? 자, 그런데 거기에 원자 수 얼마를 해야지 이 값이 나오냐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밑에 32로 바꾸면 32분의 6 나오잖아? 아, 여기에 6을 곱하면, 오케이 okay? 분자 6을 곱하면 요 값이 나와. 그럼 이 6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 분자 하나당 원자 수. 따라서 너 분자 하나당 원자 수가 전체 6 개야. m 더하기 n이 6이네 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분자량이 안 나왔거든. 그런데 요게 나온 거야.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부피분의 질량 이런 것도 좋지만 단위 1 부피 몰 1몰의 질량 이게 바로 분자량이거든. 따라서 분자량비가 8대27이다 이 뜻인 거지. 근데 애는 8이 아니고 3 2거든몇 배? 4배잖아, 4배. 48에 32. 그래서 따라서 애도 4배 시켜주면 실제 분자량이 나와. 그러면 428, 47에 28이니까 A는 얼마? 108 떨어질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방식대로 하면, 음, 너 108분에, 아이고, 1 8 1 된다. 1 0분에 1몰이 있어. 그럼 거기에 원자 몇 개를 곱하면 9분의 1 떨어지지? 6이니? 7이니? 9, 1은 9, 9, 28. 12개구나. 12. 따라서 N은 원자 12개 짜린 거야. 원자 12개 짜리. 오케이? 근데 n 는 친절하게 다 N, N, N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3N이 10이니까 N은 얼마? 4 돼야 되는 거고. 4, 4, 4. 그럼 N이 4인데 이건 합쳐서 원자 6개 짜리니까 M은 2 돼야 되는 거고. 됐죠? 자, A, small a는 108이다 해결이 됐고요. small m은 2다 해결이 됐고 원자량 비교하러 갑시다. 그럼 1자리가 네개이니까 4. 그럼 합쳐서 30이 되려면 X 두 개는 얼마 돼야 되지? 28. 따라서 X 하나 무게는 14. 나는 4, 4, 4, 4 놓고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전부 다 4로 나눠버릴게. 그럼 4로 나누면 X 하나, Y 하나, H 하나거든. 그럼 얘도 4로 나누게 되면 4, 2, 8, 4, 7, 에2 8 떨어지죠. 근데 X가 14하고 H가 1, 15 나왔거든. 그러면 Y는 얼마나 와? 12가 나오는 거지 뭐. 아, X는 14, Y는 12. 몇대 몇? 7대 6. 맞네요. 그래서 이게 뭐 어, 어 단위 질량하고 이렇게 좀 섞어난다 했더니 아니, 간단한 거예요. 모든 거 스타트는 NA는 뭘? NA는 싹 치우고 뭘로 해석하라 이거죠. 그리고 원자수니까 그대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부피당 질량. 이런 용어의 미에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 단위 1. 부피는 뭘? 1몰의 질량. 실제 값은 아니겠지만. 알겠지? 다음. 예 11번. 어, 설탕수용액이 용의 평형에 도달했답니다. 오시 가에서 평형이야. 우리 용의 평형은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릴까요? 녹는 것도 있고 다음에 속출되는 것도 있는데 이들의 속도와 속도가 같을 때가 평형이죠. 맞죠? 그러면 이 용의 속도는 무엇과 한계돼 있어? 온도와 한계돼 있고 다음에 속출 속도는 단위 부피당 몰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었그지 그런데 벌써 가에서 이게 평형인 거야.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온도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온도는 일정해 그러면 이 속도도 일정해. 그렇지?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설탕을 더 넣어 봐야 이 속도 일정하니까 애도 일정해. 따라서 바로 뭐지? 단위 부피당 용질의 몰수. 어? 요 값도 항상 일정한 거야. 농도도 일정해. 이렇게. 따라서 더 넣어 봐야 안녹아 알겠지? 아이셈. 모양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모양만 변한 거야.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 똑같아. 그 말이 뭐냐? 여기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이 10g이라 치자고. 그럼 그래서 내가 설탕을 10g 더 추가했다고 라 칠까? 그럼 이거 전체 몇 g이냐 하면 20g이거든? 여기도 여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건 20g인 거야. 더안 녹아, 넣어봐야. Okay? 그 얘기는 여기에 설탕이 4개 녹아있다 치자고, 녹아있는 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4개인 거야. 용의 속도가 그대로거든. 내가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좀 달라질 수도 있어. 오케이? Okay? 그쌤그 수업할 때몇 가지 예를 막 들어서 해줬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도 녹아있는 설탕은 4개가 되는 거야. 그거 묻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 동적 표형 상태의 특징 중 하나. 속도는 같아. 그러면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항상 같고. 따라서 니은 보기가 이것뿐의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항상 같기 때문에 요값 전체는 그냥 1인 거야. 다에서도 1, 다에서도 1. 그냥 1로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리고 용의 평형은 항상 이 값이 절대로 0은 아니거든. 녹는 것도 있고 속출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 용의 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인 것이. 다음에 녹아있는 설탕의 진량 4개, 4개, 4개 어떡하오? 다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크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용의 평형. 도체로 있는 녀석이나 또는 노가 있는 녀석이나 이 값은 두 개가 일정한 것이 꼭이두 개가 같다라든지 뭐하든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알겠지? 두 개의 관계는. 그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답은 은인 거죠. 그래서 동체 표현 같은 경우는 개념을 좀잘 잡아놓으시고 요 문제 가지고 너들이 추가 정리할 때 그럼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또는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좀더 고민을 해봐. 알겠지? 다음 넘어가요. 한개더 하면, 나, 다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네, 12번입니다. 누군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네온의 전자배치 닮았으니 너는 나트륨이고, 다음에 전자 하나 얻어서 네온 닮았으니 너는 염소고, 다음에 A가 두 개니까 A가 A네요. 그래서 A는 수소고. 다음에 D는 가운데. 손두개 잡고. 전자 따다 져도 다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치, 보니까. 그게 산소고. 그래서 A, B, C. 다 찾았네요. C도 찾고, 전부 다 찾았고. 그러면 기억. A, B가 뭡니까? A, B? H하고 C, L. 아, C, l 맞나? 아니다. 플로린이구나. 껍질 두 개니까. 아, 이래서 나는 시험 보면 만점 안나 온다니까. 졸라 미안. 어? 어, 네온 닮았으니까 플론이죠. <웃음> 그럼 AB가 누구냐 면 HF잖아요. HF. 그렇죠뭐 수소이온을 줄수 있죠. 그 수소이온을 줬잖아, 여기서. 그렇지 따라서 AB는 브랜스테드로 오리산이다가 맞죠. 다시 해볼까? AB? HF잖아. 수소 줬잖아. H를. OH에다가. NaOH에다가. 그렇지 따라서 브랜스테드로 오리산이 뭐야? 수소이온 주는 거. 브랜스테드로 오리산, 연기가 뭐야? 수소이온 받는 거. 다음에 db2예요. db2. db2는 산소에다가 b, 아, of2. 그러면 중심에 b공유 있고, n은 구분형 구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죠. 오케이. 그래서 극성분자. 공유전자쌍수, a2, 수소잖아, h2. 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는 거고, d2는 산소잖아, o2, 공유투쌍이 있죠. 따라서 공유전자쌍수는 오른쪽이 더 많지, 틀린 거지.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한게인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렇지? 다음 넘어갑시다. 13번 주의자 성질 문제처럼 금속과 비금속 함께 섞여 있으면 쌤이 먼저 얘기한 건 금속, 비금속 마음속으로 먼저 나누세요. MG하고 C하고 F하고. 왜냐면 하 금속, 비금속이 가장 크게 먼저 나눠가지고 그냥 분류하는 거야. 금속이 제일 큰거뭐 있어? 원자 반지름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비금속이 다큰 거고. 그러고 나서 제일이온화에너지제일 나왔잖아. 이게 WXYZ 네개를다 주면 꼴찌가 1등 됐어 뭐에서 찾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세개씩 골라서 줬으니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그래 1등과 꼴찌만 해. 금속, 비공속 나눈 다음에. 그럼 여기서 꼴찌는 W야. 그럼 W, G보다 큰게두개 있으니까 이온화에너지 이쪽 애들이 더 크지 않니? 그럼 W는 이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1등, 여기서 1등은 Y야. G보다 작은 게두개더 있잖아. 그럼 Y는 여이 그룹, 오른쪽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비금속이고. 그러면 제2는 이 녀석이 요 위치로 오게 되거든, 18쪽 위치로. 제2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시면 제2는 어머, W가 금속인데 우와, 무진장 커졌네? 그럼 이 W는 볼거 없이 누구야? 그래, 나트륨 바로 차였지, 뭐. 다음에 제2 꼴찌가 누구예요? Y잖아요, 그치? Y. 어? 그럼 y는 여기에 있는데, 어, 그 y보다, 어머, z가 더 크네? 제 2가? 꼴찌는 마그네슘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y는 이둘 중에 하나니까, 음, y보다 큰게 있어? 그럼 z는 누구야? 플로린이지. 이게 오 뭐, 이게 14족이고 17족이니까 오 6에 걸칠 일은 없잖뇨 따라서, 아, z가 플로린이고 y는 이거고. 그렇지 그러면 x는 마그네슘이겠구나 해서 그냥 찾는 거야. w, x, y, z. 해서. 1등 꼴찌 해가지고 나누시고 말이 많았네. 쉽죠? 기역, W는 n a 다 맞고요. 원자 반지름은 X하고 Z, X, Z 오른쪽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비금속이 작잖아, 원자 반지름은. X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자나 Y하고 Z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자나 증가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Z가 더 커야지. 틀린 거지. 그래서 키니디만 찾으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13번은. 됐죠? 네, 다음 넘어갑시다 제2이온화 에너지 말고 딴거 주면 좀더 예뻤을 것같은데 문제가 네 14번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pH 나오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온도가 이두개 합이 14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그 그치? 따라서 pH가 2면 POH는 10이 나오고 pH 6이면 POH는 8인 거고 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뭘 농도 물었냐, 뭐, 몰수 물었냐,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럼 몰 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 거, 그치? 어, 미리 몰이 아니고 그냥 몰이니까 부피도 리터로 바꿔줘서 해줘야 돼. 그럼 그걸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면 기억. 가에서 OH-의 몰 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 다음에 X하고 Y 구하라고 돼 있어. 이 녀석이 뭘 수고하라는 거지 뭐.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써줄까? 10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이거 0.1리터잖아. 그럼 10에 마이너스 1승 곱하면 X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3승.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올 거고요.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6승에다가 이거 부피를 곱해서 이게 10에 마이너스 7승이 나오려면 에 얼마 나오지? 0.1리터 나오는 거지. 단위를 미리로 쓰라며 따라서 Y는 얼마? 100미리. 그렇죠? 그래서 니온 보기가 x는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는 밀리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y는 100,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 나오지 그러니까 0.1 맞는 거죠. 뭐. 됐지? 다음에 이귿 가하고 나를 모두 혼합해서 그래서 pH가 정확하게 얼마냐 나있는데 여기 pH 4준 거는요, 야너 pH 2지너 pH 6이지 섞으면 딱 절반일 거야. 그렇게 해서 준 숫자 같아 이거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것은 화원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수준으로는 정확한 pH를 못 구합니다. 니들은요. 알, 알겠니? 못 구해. 오케이? 이건. 왜냐하면 화토까지 가야 되거든. 어, 내 요거 왜 그런지만 설명해 줄게. 어쨌든 4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음, 이거 한번해 줄게. 잘 봐봐. 우리가 그, 일단 그, 왜못 구하냐 하면, 화원 수준에서 뭘 농도는 부피분에 뭘수잖니 그냥 단순히 섞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몰 농도하고 부피는 반비례거든. 몰 수가 일정하면. 그러면 은 우리가 왼쪽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 그리고 여기는 OH- 몰 농도를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수소이온 몰 농도 얼마니? 10에 마이너스 2승. 그런데 두 개를 섞으면 100ml가 섞는 순간 200ml 되잖아. 그럼 부피가 두배 됐잖아. 그럼 몰 농도는 반대거든. 따라서 이 녀석의 몰 농도는 2분의 10에 마이너스 2승. n 는 10에 마이너스 6승. 똑같이 1 0 0 m l 일때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부피가 2배 됐잖아, 섞어버리면. 그러면 이 녀석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도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이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소이온의 몰농도야 이거. 다음 OH도 마찬가지지. n 는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런데 부피 두배 됐으니 나누기 2하고 더해야지. N은 10에 마이너스 8승. 나누기 2해야지. 이게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근데 물의 자동 이온나 상수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 이두 개의 몰농도곱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거거든. 10배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쓱 봐봐. 이게 일정하겠어? 야, 이렇게만 섞어도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는 않잖아. 그럼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두개 값이 좀 줄었다치면 줄었다치면 커지는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커진다는 건 물이 점점점 이온화가 더 돼야 돼. 그래서 얘가 x 개가 더 생기면 애도 x만큼 더 생겨. 해서 그식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야이두 개를 했더니 애보다 애 값이 더 커. 그럼 줄여야 되잖아? 그러면 또는 여기 값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에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화투야. 화투에서도 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화투야 화투. 따라서 화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루지도 않잖아. 알겠니? 그래서 화원에선, 셈 생각이지만, 정확하게 pH가 얼마다. 물의 자동이온화를 줬으면, 정확한 pH는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워. 오케이? 알겠지그 중화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무시한다 되어 있잖아. 이두개 곱이 항상 아니래도 된다고. 그게 중화 반응에서는 대충 툭툭 치면서 숫자 정은건 무시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화, 화원에서는, 물에 자동이 열어놓고 정확히 얼마냐까지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X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니들은 네못 구해요. 뒤에 해설지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보시고 대충 그렇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14번은요. 정확하게 하려면 방금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넘어갈까요? 네. 음. 짜잔. 15번. 그리면 되죠. 문제 아주 친절하게 4이하라고 줬어요. 4이하. 그럼 4이하면 가부터 한번 가를 아 요거 좀싹지우고 여기 그리면 예쁠 텐데 여기 요 사이에다 그려볼게. 가 질소는 기본적으로 손세개 잡거든. 원자수하고 공유 전자상 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일단 손을 세개 질소가 손을 이렇게 세 개를 잡았다 치면 벌써 원자가 네 개거든. 그런데 그러면 공유도 네 개가 돼야 되는데 공유는 세 개밖에 안 되잖아. 따라서 땡이라는 것이 뭐. 따라서 n은 원자가 세 개면 안 되고 오케이 네어 원자 요 형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뭐 있어? 질소끼리 한개더 붙여줘야지 그럼 그 상태에서 원자수가 4이 하니까 원자를 네개 맞추면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잖아 보는 순간 n2f2 같아 하고 포해야지뭐 그쵸? 그리고 질소는 손세개 잡으니까 요 사이에 선 그어줘 버리면 공유 전자쌍 네쌍 원자수 네개 하고 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죠 뭐 그쵸? 그러면 가가 원자수 4 개짜리니까 플로어린은 절대 중심이 안 되고 그럼 질소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이 구조가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원자 4 개짜리고요. 그럼 공유 전자쌍은 3 떨어지는 거죠. 3. 그러면 이것도 b 고 이것도 b 니까 애도 공유 전자쌍 3 돼야 되거든. 그런데 산소가 중심 원자로 하나밖에 없으면 공유가 2쌍밖에안 나와. 따라서 아 애는 산소에 산소에 플로어린 이렇게 붙은 거구나. 그러면 공유 전자쌍 세쌍 O2F2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자. 끝이네요. 다 그렸어요. N은 원자수 4개. 그러면 기억 스몰 A는 4다. 해결이 됐고. 그냥 분자 그리는 방식대로 주어진 대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또는 뭐너 보니까 이거 같은데. 실전에선 그렇게 보셔도 되고. 내가 다시 이거를 내가 복습기 다시 복습용으로 한번 더 보겠다 치면 조건 따라서 그리는 연습 꼭해 놓으시고. 나 분자 모형은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삼각불형 맞지? 계속 맞는 거고. 다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분자는 극성이지만 여기 결합 보시면 가운데가 그렇죠. 같은 것끼리 붙어 있잖아. 요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있네요. 산소끼리에서 애도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애는 없지.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거야. 15번은 다음 갈게. 네, 16번. 어, 요거는 이걸 해석하는 거죠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그러면 익숙한 친구들은 벌써 머릿속에서 그려졌을 거고 그게 그려지지 않는 친구들은 후다다다닥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주교율표에 맞춰가지고 1S, 2S, 3S, 2P, 3P 해서 그래서 N 더하기 L값을 한 번만 더 써보자고 이 녀석은 L값이 다 0이니까 이두개 합은 1, 2, 3 떨어질 거고 그렇지? 여기는 L이 니까 3, N은 4 떨어지겠지. 그리고 알루미늄은 전자배치 3주기, 13주기니까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기억이 1인데 이게 주양자수 아니면 부양자수라 돼 있거든.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주양자수라면 첫 번째 껍질이라면 아 그때 N 더하기 L값은 1이 돼야 되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게 A는 1이 돼야 되고 A가 1되면 이 e 값은 0인 거야. 그럼 0은 존재하지 않잖아. 최소값이 1이니까. 따라서 아 너는 주양자수면 안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판단. 따라서 너는 부양자수구나 들어가는 거고. 그럼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 얘기하는 거라면서. 그럼 A는 P오비탈 얘기하는 거고. 그럼 P오비탈에서 두개 합은 3 또는 4거든. 그런데 a 보단 A가 더 크니까 어 너는 3돼야 되고. 그럼 N은 4인 거고, 그렇죠? N은 2P네요. 그럼 이게 4 되는 건몇 P지? 예, 3P인 거고, 맞죠? 그럼 N은 2가 되는 거죠, 2. 그럼 2인 거 A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N은 e s 가 되는 거죠, e s 이게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렵진 않죠. 이건. 그래서 기억은 N이 아니고 L, 부양자수. 다음에 가의 자기양자수,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잖아. 따라서 자기양자수는 0이다가 맞죠. 다음에 다,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 알루미늄 여기거든. 3P에 전자 몇개 있어? 한개 있잖아. 따라서 2가 아니고 1 되는 거지. 1.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한개 되는 거야. 됐죠? 네. 넘어가요. 네, 이것 다음. 17번. 17번은 뭐 이것만 알면 되죠. 우리가 뭐쌤 정리 하나만 하면 X, 뭐 원자량 A짜리가 있고, 이걸로 한번 맞춰볼까? 그다음에 X, 원자량 A 더하기 2짜리가 있어. 이두 개가 그냥 x 대 y로 있다 치자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x2를 만들게 되면 가장 가벼운 건 이거 두개 붙인 거 ea. 중간에 있는 건 요거 요거 섞은 거 ea 더하기 e. 가장 무거운 건 요거 두개 붙인 거니까 ea 더하기 4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때 이들의 존재 비는 a만 두개 붙이니까 x 제곱 섞었을 땐 exy. 그다음에 a는 y 제곱. 실제 확률까지 계산하고 싶다? 그럼 각각 값을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다 나온다 했죠. 이거는 암기 좀 해놓으라고 했지, 쌤이. 그렇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EA는, EA는 A만 두개 붙인 거거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존재 확률을 X 대 Y라고 치면 9분의 1은, 가열, 이것만 두개 붙인 게 EA잖아. 그럼 얼마? x제곱이 되는 거고. 다음에 2a 더하기 4는 l 를두개 붙여야 되거든. 원자량 요거두 개. 그럼 a 만두개 붙였으니까 y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x제곱 대 y제곱이 9대 1인겨. 그럼 x 대 y는 몇대 몇? 예, 3대 1 떨어지는 거죠, 3대 1. 그럼 3대 1이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a 가 75%고 a 가 25% 나오는 거야. 그래서 ㄴ, b는 50보다 큰게 맞고. 그럼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건, 방금 했잖아. 요세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세 가지. 다음에 디귿. X의 평균 원자량 물었습니다. 평균 원자량. A 더하기 2분이 그냥 편하게 계산하세요. 네 분이고 나발이고 간에 문제 나왔으면. 그러면 A 맞은 애가 세 명이니까 3A. 요거 점수 맞이 애가 한 명이니까 1 곱하기 A 더하기 2. 전체 몇 명? 세 명, 한 명에서 네 명.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뭐. 그러면 4a 나누기 4니까 a 나올 거고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1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ㄴ하고 ㄷ 되는 거야. 그렇죠? 쉽죠? 다음 갑니다. 이건 알아놔. 알겠지? 18번...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건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에서는 증간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같다 해서 개수를 맞추고 그러고 나서 증간 산화수의 총합 또는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바로 뭐? 이동한 전자의 몰수 둘 중에 하나가 둘다 더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딱 봤을 때 수소 안 변했겠죠? 산소도 안 변했을 거예요 그럼 변한 원소는 그렇지 망가니즈하고 그 다음에 황이 변했거든 그럼 망가니즈는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 되기니까 마이너스 8 전체 마이너스 1 되려면 여기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죠 황은 수소가 1짜리 두개니까 여기 황은 마이너스 2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황은 빵. 그럼 나머지는 다 나와 있으니 망가니즈 얼마 변했어? 7에서 2로 마이너스 5 변했고요 그치? 그 다음에 황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플러스 2 변했지 그럼 요 값이 같도록 내가 맞춰주려면 그렇지, 최소 공배수.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5 곱하면 되거든. 그럼 바로 이 2하고 5가 뭐라고 했지? 망가니즈와 황에 반응하는 원자의 몰수비. 그리고 요것든요것든 합치면 얼마나 와10 나오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 전자의 몰수라고 했지. 그래서 전자가 10몰이 동했다 그럼 망가니즈는 2몰이 반응했고 황은 5몰이 반응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망가니지하고 황이 2대5니까 개수 맞출게. 너 2라고 쓰고. 그럼 황 다섯 개 있는 거고. 망가니지 두개가 죄다 1로 갔고. 황 다섯 개가 죄다 1로 온 거고. 그럼 나머지 산소 개수 맞추면 2, 4, 8이니까 에8 맞추면 되는 거고. 수소 16개잖아. 근데 애가 여기 10개가 있거든? 그럼 에 6개면 된다는 거이 그게 개수 다 맞춘 거예요. 기억. H2S는 황은 사, 산화수가 증가했으니 산화됐죠. 산화됐으니까, 오케이. 환원제시 환원제. 저거 나왔고. 다음에 망가니지가 1몰이 반응할 때, 음, mnO2가 1몰. 2몰이 반응을 하면 여기 전자가 10몰이거든? 그럼 2몰일 때 10몰. 그럼 저게 1몰이면 반이잖아. 그럼 이동한 전자의 몰수도 얼마? 반. 5몰. 맞는 거죠. 다음에 이거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지? AB. 7이네요. C가 어딘 A지. 다음에 T는 요거지. 6하고 8이니까 14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은 2가 떨어지겠네.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한 개네. 그래서 요거는 산화와는 반응식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냐. 그리고 이게 원자의 몰수이고 요게 전자. 증가한 산화수 총합 또는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바로 개수를 다 맞췄을 때 이동한 전자의 몰수. 그것만 알아 놓으시면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다음. 어우 쉬우게. 뭐, 19번은요, 1 9번 뭐,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BOH의 양을 똑같이 맞춰줬어요. 나중에 요거를 양을 바꿀 때도 있거든? 이게 10이면 N은 5로 해놓고 N은 20? 그러면 이건 수치 나왔을 때 산이든 염기든 하나는 다 똑같이 맞춰줘서 해석하는 게 편할 때가 좀 많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확 돌려서 맞춰가지고 해석해보세요. 좀더 편하니까. 즉, 뭐가 편해지느냐. N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있는 이온. 일정한 BOH에다가 일정 량의 BOH에다가 H2A를 집어넣고 있는 실험인 거거든. 오케이? V3V5V로. 그런데 내가 집어넣는 게 1가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온수가 일정해. 그런데 이 2가 이상을 넣게 되면 이온수가 처음에 어떻게 된다 했지? 중화점까지?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잡을게요. 주어진 자료가 전체 이온수 나왔잖아. 그럼 전체 이온수는 그렇지 쌤이 감소한다라고 했잖아.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어머 가에서 나로 갈때오 어, 증가했잖아. 그러면 가 지점이 여긴지 여긴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지점은 중화점 포함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 중화점을 지나갔다 이 뜻인 거지. 나점은. 따라서 나는 액성이 뭐야? 중화점이 후니까 그렇지, 산성. 그래서 나는 산성, 더 많이 넣은 거야. 그러면 산성이면 뭐가 없니? OH가 없죠? 여기는 B, 여기는 OH, 여기는 H, 여기는 A. OH 없지. 거기에 더 집어넣었으니 여기도 OH가 없죠? 그럼 요거 하나에다가 세미 얘기한 것즉 A2-가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 A2- 있어요? A2-. 여기는 B도 있을 수 있고 B는 무조건 있는 거고 다음에 H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즉 OH가 없어. 음이온은 이가밖에 없어. 근데 양이온은 뭐가 되든 간에 1플러스밖에 없어. 그럼 이들의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 있지? 전화량 보존에 따라서 니가 하나면 N은 두개가 돼야 되고 A가 두개면 너는 네개가 돼야 되고 따라서 너 하나면 너두 개고 전체 이온 세 개고 1대 2대 3. 너두 개면 너네 개고 전체 이온 여섯 개고. 이렇게 기억나요? 이거 아 따라서 1대 2대 3 비율인데 전체 이온 수가 9N 돼 있잖아. 그냥 N 먼저 까버릴게. 아홉 개라고 할게. N 쓰기 귀찮아서. 따라서 전체 이온이 3이 아니고 9야? 그럼 이거 3배 시키면 되니까 어 A는 몇개 있어? 세개 그래서 A 세 개라고 쓰죠. 오케이 okay? 그러면 a는 각각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6개가 있다는 것이 1대 2대 3 그럼 여기 a 의개 수는 넣어준 부피의 비례거든 그럼 5부이니까 5개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1대 2대 3 전체 1 5 n 이죠뭐 됐죠 어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온수 나왔고 몰롱도 나왔네 이온수 몰롱도 뭐야 어,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부피분의 이온수하면 몰 농도 나오는 거 아니니? 따라서 이 녀석을 전체 부피로 나누게 되면 요게 나와야 되고, 이 녀석을 전체 부피로 나누면 요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값이 5분의 9고 7분. 얼마나 숫자도 정말 예쁘게 줬어. 9니까 위에, 위에 몰수 9 줬고, 15니까 15준거 아니야. <웃음> 그치? 그럼 뭐야? 아, N은 5로 나누면 이게 나오고 N은 7로 나누면 이게 나오니까 아, 전체 부피가 N은 5L, N은 7L 아니죠 전체 부피비가 5대 7이구나 따라서 나와 다의 전체 부피비가 5대 7이구나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나의 부피 10 더하기 3V 다의 부피 10 더하기 5V 이두개 부피비가 5대7 나오니까, 그냥 여기에 7 곱하고, 여기에 5 곱하면, 같겠죠, 뭐. 그래서 이걸 푸는 거죠. 하여튼, 세, 여기까지, 이거는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연습 많이 해서, 이 수업 때도 이거 했었으니까, 1대2대3에서 잘 맞춰놓고, 계속할게요, 예. 네. 어, 계속하면 7, 3, 21, 5, 25. 25, 21이니까 4인가? 4부위. 70이고, 50이니까 20. 그래서 V는 그렇지, 5 떨어지네. V는 부 V는 오. 계산했네요, V는 부 V는 오. A, C, 오 이렇게 쓰자. 5mm. 야, 이거 V이고 3V잖아. 꼭5하고3 같다. 좀 이따 써야지. 응. V이고 3이잖아. 그럼 A는 넣어준 양의 비례니까 여기는 1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 1대2대 3. 그 전체 이온수가 3이 나오면 애도 산성인 거야. OH가 없다 이 뜻인 거거든. 또는 중화점이든지. 그치? 그런데 1대2대3보다 더 많잖아. 그럼 더 많다는 이야기는, 아, 산 아니야. 이거 염기성이야, 염기성. 오케이. 자, 그러면 염기성일 때 이들 이온수가 전체가 7개가 된다. 이런 뜻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7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애는 무조건 하나 있잖아. 이 e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b 는 무조건 몇개 있어야 돼?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돼. 따라서 아, 너두개너 하나 현재 세개인거야세 개. 그렇죠? 그런데 염기성이라면 BOH가 더 있다니까? 더 있어서 일곱 개가 된 거야. 세 개가 아니고 일곱 개. 몇개더 들어왔니? 네 개가 더 있지. 즉 전체 이온수 양이온과 음이온이 네 개가 더 있으니까 너두 개, 너두개더 있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온 끝났어, 가는. 가는 B, 이온이 4개 거고 다음에 A는 하나인 거고 다음에 OH는 두개 있다, 이것이. 그렇게 맞추면 계속 다 나오잖아. 근데 질문이 위에 끝이 어더니 뭐니 이게? 아씨 매니에 이거구나. 매니에 문제가 B, O, H. 아, 이게 있구나. 2몰농도래, 2몰농도. 그러면 이거 X이 몇 몰농도지만 구하면 되잖아. 아이씨, 그 부피분의 몰수에서 실제 값이 몇 몰인지 실제 값수 바꿔줘도 되고 이거는 그냥 몰농도 필요가 지 뭐. 10mm에 4개 있어 10mm에 n은 5mm에 한개 있어 그럼 뭘 농도비 얼마니 10mm에 4개 n은 5mm에 한개 그럼 10mm에 2개잖아 그럼 10mm에 4개면 n도 10mm에 2개거든 그럼 10mm에 4개 10mm에 2개니까 뭘 농도 딱절반이네 뭐, 그렇지? 그래서 x는 1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그렇잖해설아 그래서 어 이거 지워졌네 마지막 기운 베이스로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기본 하나 넣어 놓고. 그니까 러 이게 아주 옛날 문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1가 집어 넣는 걸 그냥 3만 1가 반응해서 2가로 맞춰 놓은 겁니다. 요거 나중에 애들이 다시 볼 때에는 요 숫자를 n은 10, n은 5, n은 20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문제도 한번 바꿔놓고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1대2대3 좀 알아 놓으시면 편해. 어쨌든 아마 2가 이온이 두 개면 못 써먹는 것중 하나인데 써먹기 힘든 것중 하나인데 통상적으로 2 e 마이너스 또는 2 e 플러스 이온이 한 종류가 있다. 그러면 전체 이온수 나왔을 때는 써먹기 좀 편하죠. 19번 넘어갑니다. 20번 갈게요. 20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특이자료 해석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해석하기엔 근데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A가 3g 있는 곳에다가 용기에 B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반응하니까 여기가 종결점인 건 알죠? 꺾여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밑에 분모는 전체 물질의 양이고 그리고 기억은 CD 중에 하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초기점은 당연히 0인 거고 왜? 뭐 생성물이 없으니까. 기억은 생성물 둘 중에 한 개니까. 그럼 종결점에서는 그 값이 어떻게 되냐? 근데 생성물이 두 종류잖아. 그럼 생성물 두 종류면 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 써볼까? 요 숫자가 3분의 2 나왔거든. 그런데 생성물이 두 종류니까 이 3분의 2라는 건 2에다가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이라는 건 C 또는 D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치? 어, 이게 기억인 거야, 기억. 그럼 얘는또 다른 녀석이겠지. 그러면 누가, 기억이 누구고 니은이 누구냐 보는 건데 어이, 봐봐봐. C는 개수가 1이야. 개수가 1, 반응물 개수가 1이라는 건 제일 조금만 사라지는 거고 생성물 개수가 1이라는 건 제일 조금 생긴다 이런 거죠. 따라서 C보다 D가 같거나 더 많이 생겨야 되거든. 그런데 1대 2네? 아, 니가 C고 애가 D가 되는 것이 뭐. 그래서 기억은 t 야 D. D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1대 2, 아, C가 하나 생길 때 D가 두개 생기잖아? 그럼 D는 2다 해서. 오케이, 20번 이렇게 이제 바로 뽑아내셔서 d 먼저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요걸 가는 건데 이거요 요것도 이걸 해석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이자료 해석인데 특이자료는 말이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b 관계거든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해석을 들어가 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분의 2다 해서 그냥 이까 버려 즉 뭐냐고 어이 값을 내가 위에 2잖아2라고까 d가 2, d 있다고. 상관없잖아. 그럼 밑에 D가 두 개면 C는 얼마 하나. 그러면 여기 생성물은 몇개 있어? 세 개의 생성물이 있는 거지. 근데 밑에 압이 o 가 돼야 되면 여기는 두 개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맞지? 그러면 여기 종결점 이전이니까 누가 남아 있겠어? A가 남아 있겠지. 그래서 요 특이 자료를 하나 해석하는 과정이 한 개만 더 들어가면 돼.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변화량 찾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어머. 여기까지 오는데 D가 두개 생겼어. 이게 동그라미지. D가 두개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D가 두개 생기면 A는 몇개 사라져? 하나가 사라졌어. 그럼 하나가 사라져서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잖아. 그럼 A는 몇 개? 아, 애초에 세개 있었구나. 애초에 세개 있었구나. 이런 것도 다알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머, 질량 나왔죠? 그럼 우리 하던 대로 질량 보존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시켜놓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야, 다, 종결점까지 가게 되면, 어, 그래도 종결점 질량 나왔으면 딱딱 쓸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뭘할수 있냐 하면, 봐봐. A가 3개인데 하나 줄었잖아. 이게 하나 줄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2개가 더 줄면 되거든? 하나 줄었어. 그럼 2개만 더 줄면 되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4라 이거지 뭐. 그래서 얘는 12W인 거야, 그냥. 맞죠? 따라서 A가, 3, A가 3g 다 반응하면 B는 전체 12g 반응한다. 이렇게 놓고 푸셔도 괜찮고. 또는, 어머, 3g이 3개거든? 그런데 1개 줄었어. 아, 1개 줄었으면 얼마? 1wg이겠지, 뭐. 1wg 반응했더니 B가 4g 반응했어. 이래도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되게 예뻐요. 나름대로 꽤잘 만든 예쁜 문제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를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여기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도 한번 보세요. 니린 문제 만들 수는 없겠다 참. 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문제 나와서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쁜데 이게 잘못됐어. <웃음> 이게 질문이 마지막에 질문을 잘못 준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어이 b의 분자량 4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거 small b로 얼마 나오지? 4 곱하기 b가 산 거잖아. A의 분자량얼마니 1? A가 1이니까 1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아, 분자량에다가 개수 곱하면 밑에 질량 나오는 거야. 그래서 B 곱하기 B의 분자량 이 자체가 요거 얘기하는 거고 A 분자량 1 곱하기 A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뭐.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더 구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질, 문제는 예쁜데 마지막 질문을 잘못 냈지.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면 B를 아래쪽에 붙여주던가 아니면 아예 B를 없애버리던가. 그럼 나머지 자료까지 다볼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반쪽 짜리가 돼버렸어. 저 질문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질문 해결, 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우리 다시 보는 거니까. 오케이? 전체를 해석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알겠죠? 자, 일단 맨첫 번째 1번. 요걸 가지고, 음, 마지막 생성물인데, 어, 전체 세개 중에서 두개 짜리야. 생성물이 세개 생겼거든? 종결점은 생성물밖에 없으니까. 생성물 세개 중에서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런데 C보다 D가 더 많이 생기거든. C의 개수는 1이니까. 따라서 기억은 D가 되는 거야. 요거 해석을 먼저 하시는 거고. 요 자료 해석. 됐죠? 오케이.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D가 두 개면 C는 한개 생겨. 따라서 1대2니까 스몰 D는 이야. 요거 뽑고 다음에 2번 이거 전부 다 B예요. B 3대2 5대2라는 B. 그 B 가지고 요걸 내가 먼저 뽑깔 거야. 왜냐면 여기 같은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럼 이걸 내가 까서 D가 두개 생겼어. 그럼 생성물은 세 개인 거야. 그럼 남아 있는 반응물이 두 개인데 A가 두개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수치를 대충 써놓고 D가 두개 생겼어? 그럼 화학식 따라서 D가 두개 생기면 A는 하나 사라져야 돼. 그래서 여기는 A가 하나 사라진 거야. 하나 사라져서 두개 남았어. 그럼 종결점까지는 두 개가 더 사라져야 되니까 이 지점의 질량은 12W가 된다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이, 여기까지 오면 A가 총세개 사라졌거든. A가 세개 사라지면 쓱. D는 여섯 개가 생기고, 그쵸? 그럼 밑에 있는 랑 밑에 있는 물질들은요, 생성물은몇개 생기니 하나 사라지면 세개 생겨, 세개 사라지면 아홉 개 생기지, 아홉 개. 그리고 남아 있는 반응물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오 분의 이더라. 그러면 A를 6으로 만들면 A는 1 5가 되니까, 요게 십오 나오면 되거든. 아, 6이구나 B가 여섯 개가 남았구나. 여기까지 뽑아내, 뽑아서 하는 거 연습해두면 좋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내가 12W를 더 집어넣었거든. 그게 6개의 B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Wg에 그 해당하는 B는 6개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죠. 지워야 되겠다. 응? 그래서 A 3개 반응하는데 B가 6개 필요하구나. 그래서 smallB는 얼마 나오지? 어, 1대 2. 그래서 smallB도 계산해 줘도 되고요. 하여튼 질문 때문에 배려버렸어 <웃음> 그래서 저기 스몰 B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알겠지? 그리고 그냥 나온 김에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죠. 뭐, 혹시 모르잖아요, 인생이. 이게? B 곱하기 B의 분자량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건 숨어있죠? 1 곱하기 A 분자량? 이 A 개수가 1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답은 1분의 4다. 그래서 4 나오죠. 예, 5번 이네요 됐죠? 예,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까지 어, 그냥 고만고만하죠 문제가 4월 경기도 화학원 예, 문제 해설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음.